인 지점이 있겠죠. 역함수로 해버리면 음. 근데 그 만약에 이 F'A를 A가 그.. 뭐냐 F'A를 기울기로 가지고 A,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. 그럼 반대로 B,A를 B,A를 그.. 아, F, 여기 역함수를 G,X라고 하면 G'B를 기울기로 가지고 피코마이를 지난 직선은 예이 직선의 y는 x 대칭 이겠죠 역함수니까 음 그러면 이제